이번 영상의 주제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진행하는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해당 이벤트는 6월 17일까지 참여를 할수 있으며 보상이 아주 좋은 이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벤트의 참여 방식이 매우 간단하여 캐릭터 레벨이 50만 넘는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도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기루섬으로 이동해야 하며, 신기루섬으로 이동하기 위한 포탈은 마을이나 주거지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신기루섬에 진입하면 앞으로 이동하여 이벤트로 추가된 NPC와 오브젝트를 발견할 수 있으며, NPC에게서 일일 퀘스트를 수락받을 수 있고, 해당 퀘스트는 옆에 있는 현충일 추모비의 상호작용을 하기만 하면 완료되는 간단한 퀘스트예요 퀘스트의 보상으로는 모험가의 날개 달린 비약과 명예점수 혹은 생활점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자를 받을 수 있으며 날개 달린 비약은 사용하면 5시간 동안 접속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모비의 상호작용을 할 경우 2시간 동안 지속되는 공짜 버프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버프의 능력은 사냥시 획득하는 경험치와 전리품을 증가시켜주고 생산활동의 시간을 감소시켜줘요. 추가적으로 세력명예의 전장, 즉 황금평원전쟁과 가루다 서식지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 여부에 상관없이 명예점수를 천점 더 얻을 수 있으며, 해당 보상은 우편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어차피 노동력 충전제를 얻기 위해서 황평에 매일 참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추가로 명예점수를 습득할 수 있으니 나름 괜찮은 것 같지만 이번 이벤트의 전체적인 보상이 기존 이벤트에 비해 형편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럴 것이 이번 달에는 대규모 패치가 있는데 항상 첫 주에 패치를 하면서 큰 이벤트도 함께 했었지만 이번 패치는 마지막 주에 진행됨에 따라서 대충 끼워 맞춘 느낌이 들긴 해요. 마지막으로 이벤트 1일 퀘스트를 꾸준하게 참여하면 달성 가능한 업적이 존재하여 칭호와 인장을 받을 수 있으며 천사의 날개 달린 비약도 습득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